안녕하세요 DJ 한민입니다 우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DJ 전문 온라인 쇼핑몰 DJ숍에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DJ숍에서 진행하는 취디 취디 취한다 DJ잉 아니죠 취미로 DJ잉 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DJ 온라인 클래스 100%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DJ에 관심이 많은데 취미로 DJ를 배우자니 레슨비나 비싼 장비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제가 온라인 클래스 입문편을 업로드해 놓았는데요. 그 온라인 클래스는 컨트롤러와 올인원 두가지 버전으로 DJ 한민의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DJ의 알고리즘을 모르는 분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놓았지만 혹시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틈틈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음악은 제가 만든 음원들로 영상 하단 링크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맛보기로 장비 없이 컴퓨터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컴퓨터로 포인트 믹스 정도는 연습해 보시고 적성에 맞다 싶으면 본인의 예산에 맞춰 장비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디제잉에 익숙해졌다면 심화반믹스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심화반믹스에 사용된 음 음원 또한 아래 링크로 첨부해 두었기 때문에 음원 순서대로 메모리 학큐를 찍어서 연습하면 됩니다. 심화반 믹스 영상은 한달에 한두번씩 꾸준히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아 오늘도 해야되는데.. 어, 여기에 프로 DJ들의 믹스 테크닉을 보여주는 믹스텍 재생 목록에서 다른 DJ들의 다른 장르 믹스 스킬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믹스텍에 사용된 음원도 링크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이렇게 DJing의 재미를 붙였다면 노하우가 아닌 노와이가 궁금한 시점이 오는데요. DJing 꿀팁 재생 목록에 가시면 소소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렛스고 지금까지 저는 DJ 한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